오늘은 사이버 캐릭터 버츄얼 캐릭터를 모시고 먹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츄얼 나라입니다 큐! 아, 실제로 제 옆에 있습니다 손바닥 정도 맞으실 수 있나요? 아! 어, 해보죠! 하나 둘셋 징! 예.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 일단 저보단 어리신 건가요? 저 90년생입니다. 네, 저는 10대입니다. 굉장히 또 떨립니다. 이렇게 제가 버츄얼 캐릭터랑 직접 호흡을 맞춰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유행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팝핑캔디 던지면 받으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호잇! 제가 받으면 회사분들이 힘드세요. 오케이, 만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안에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네요 음! 제가 나라님 이렇게 먹여 보겠습니다 와 진짜 먹었어 어떤 느낌인가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럼 여기에 또 음식들을 한번 섞어서 먹어 보겠습니다 아이셔도 까서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우 싱건 되게 잘 드시네요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치킨도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럼 한번 치킨도 음. 먹어보겠습니다 오. 우 음.. 드셔보실래요? 여기서는 못 먹어요. 꼬기만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이렇게 유튜버랑 합방하신 게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사이버 캐릭터니까 머리에 든 정보가 많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국어 지원 같은 것도 안 되나요? 외국어는 조금 할수 있죠. 어? Yeah, Deep h u n t e Welcome, Nice to meet you. 아이돌이면 목 관리도 그렇고 몸 관리도 그렇고 되게 어렵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돌로서의 삶에서? 할만해요 지금. 아이는 제목이 뭔가요? 하나만 얘기해 주면. 오디오를 채우는 노래. 가사 대충 조금만 어 서로를 사랑는 노래. 나 이렇게 솔직한 가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그 노래 제가 다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푸딩이에요. 푸딩. 레몬 푸딩. 나는 님은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밀크셰이크 좋아해요. 오 밀크셰이크. 네대대 푸딩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웃음> 어때요? 멋있어요. 튀김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음. 음. 음.. 아.. 어, 혹시 옷으로 저좀 닦아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개인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엄청 많이 깠어요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님? 드립 쓸거 같아요 드립 쓸거 같아요? 음.. 주민번호도 있나요 그러면? 있겠죠. 음, 그렇죠. 버츄얼 캐릭터는 D가 1인가요? 2로 시작하나 어떻게 되나요? 이진법이잖아요. 이진법이야.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네. No, God, please, no. No! 이거 맛 뭐, 어때요? 음, 약간 껍데기가 돼요. 버츄얼 캐릭터 나라 씨와 이렇게 호흡을 맞춘 게 처음인데 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앵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르를 바꿔드릴게요. 예. 그는 딕헌터 그는 지금 성수동에 있네 그의 이름은 딕헌터 딕헌터 못한 걸쏟아봤 쏟아봤다고요? <웃음> 네 오늘 저를 위해서 작곡까지 해주시고 노래까지 불러주신 나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아빅의 광주 여행입니다 AR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광광진의 QR코드를 살짝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도슨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면 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다운할수 있어요!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 우 VR로 광주를 들어보자내손 안에 광주 있다! <웃음> 11군 모두 VR도슨트 시청 가능! VR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웃음>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